어, 지혜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, 어? 지혜. 야. 아, 노래 이 부분이 팬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!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. 아! 이게 좀원조를 한번 저희가 한번 불타고 진짜. 그 감사부터. 앞에 해주면 돼요? 밤새도록, 밤새도록, 밤새도록 이 세상은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. 세상 가장 달콤했던 솜사탕.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. 한번 더, 한번 더. 아. 네. 아. 지혜의 아주 멋진 킬링 파트. 네. 자 지수양, 지수양은 또 애교가 많기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. 어우야, 어우, 와내야 어우, 말 기계 기계 기계야. 자 그러면 남자 친구와 화냈을 때이 5초 만에 풀어주는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5초 5초만에요? 네. 예. 5초 만에 감을까? 자, 그냥 느껴온 게 아니야. 18초 느껴왔어. <웃음> 네. <웃음> 지수가 느껴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화가 잔뜩 나있어네요달라라라랑 여보세요. 여보 여보세요. 안녕. 아니 너 아무리 네가 연예인이라. 아니, 연예인이라고 해도. 뭐 해줄까? 뭐 해줄까? 또 꼬집어 뒤로 갈까? 안아줄까? 더 기다릴게. 이야, <웃음> 안 되겠네. 와. 지수의 이 전화 받자마자의 애교는 대단하네요. <목소리> 예, 대단합니다. 어, K의 인터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아, 네. 그, 얼마 전에. 수영의시켜를 보니까 족발 매니아라고 아, 종내라고 네. 얘기가 나왔어요. 아, 종내예요, 너무 네, 덕후예요. 네. <웃음> 아니 근데 살코기 말고 비계 비계 쪽을, <웃음> <웃음> 베개래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네. 비계 쪽을 네.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어요. 네, 비계를 되게 좋아해요. <웃음> 네. 왜베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? 아 비계 비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? 어, 비계 그 말랑말랑하고 어. 딱 씹었을 때그 육즙이 터지죠. 그렇지, 그렇지. 그 맛을 너무 좋아해서. 그 비계 많이 먹으면 또 콜라겐도 많고 네. 피부도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비계가. 어. 족발 쪽에서도 이제 족발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. 어느 존을 제일, 어느 존 비계를 제일 좋아해요? 아. 왜냐하면 존마다 그 식감이 다르거든요? 일단 앞발을 제일 좋아해요. 앞발 게, 쪽. 앞발 쪽에서 그살코기랑 같이 비계 같이 반반이 좀 아. 있는. 가장 그, 명품 비계 네, 제일 인기 많은 그 부위가 저는. 어. 족발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케이가 그 네. 또 족발 이행시를 또 준비를 아. 했고요. 네. 또 족발 이행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오늘 한번 뛰어볼까요? 네. 족! 족이 나랑 족발 먹을래? 발! 잘 그래! 아 제가 아는 족발이 인시 중에 최고였어요. 아, 야, 대단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